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하면 딱 떠오르는게 간편 간단하고 싼 가격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편의점 먹방 영상을 촬영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시락이 보통 싼거는 삼천 몇백원에서 좀 퀄리티 있는건 사천 몇백원까지 가거든요 도시락이 있어요. 만 9백원짜리가 있어요 만원이 넘어요 도시락이 막그막 그막 도시락, 전문점 도시락도 아니고 편의점 도시락이 그래서 궁금한데 안 먹고 배낼 수가 없죠. 그래서 사왔습니다. 민물장어 도시락이고요. 가격은 10900원입니다. 아! 오... 약간 이건 인정. 일단 딱 열자마자 2, 3... 비닐 포장지 뜯는 순간부터 3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생강이랑 계란 아... 싸지는 사이즈 아닌데? 위 윗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옆에 할라핀이 있고 요건 생강이고요 이건 마늘 약간 제육볶음? 된장소스고 고추장소스인데 흘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1구9 0 0원짜리 장어는 장어다 음. 음. 어?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어 음. 음 그냥 삶이 아니라 얻다가 좀 담가 놓은 것 같아요 씹자마자 뭔가 막물 같은 게확 새어 나왔어요 음 이번엔 고추장 양념 찍어서 음~~ 음~~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을 찾았어요 거의 좀 완벽한 도시락이긴 한데 음. 장어 자체도 위에가 양념이 살짝 돼가지고 있거든요 대리야끼 양념이 근데 고추장 양념까지 찍어 먹으면 너무 짜 약간의 단맛이 더 추가되면 좋겠다 음 제육 그거 조금 하고 이제 밥좀 남았잖아요 밥이 살짝 남을 것 같아 장어로만 반찬을 먹기는 그래서 이게 딱 있으니까 밥이 딱 알맞게 음. 그리고 삼의 그 특유 의 향이 있잖아요 그삼 냄새가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약간 좀 음이 밥을 먹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음. 이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밥 앞에 또 장어 집에서 그렇게 메뉴가 판다 1인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먹을요 편의점 먹방 갔다가 이거는 꼭 찍어야 돼 하면서 만0 0 원짜리 도시락을 리뷰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